오늘 공연은 경기도하고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입니다. Well, go green 이스라엘 이스라 유일의 기타 합주단, 즐거운 기타 합주단 단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어, 여름에 들려드리려고 했던 거 지금, 지금, 음, 겨울을 돼서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.